자, 한번 뜹니까? 두루두루두. 아이고, 라일라. 아이고, 야, 여기 3개 나왔다 멈춰! 야, 400만 딜했다. 흑당 400만. 아, 딜 100, 어? 야, 잠깐만. 그 스마... 자, 흑당맛 쿠키가 나왔으니, 우리가 뽑기를 들어가 볼 텐데, 뽑기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제가 조금 모아놨거든요. 1 8 0 0 개. 한 번만 톡 던져보고, 라이스 마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멈춰! 흑당맛 쿠키입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스킵 한번 눌러주고, 자, 모다 뭐 아직 모른다. 두명 아직 모른다. 어우! 흑당맛 쿠키. 조각 하나 나왔고요 멈춰! 저 그렇죠. 트링한 개. 자, 한번 뜹니까? 두루두루두루. 아이고, 라일라. 아, 야 여기 3이 나왔다. 멈춰. 야 마법사야 좀나오라 임마. 흑당 마이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또 조각으로 또 완성하겠네 이러다가. 촥 그렇죠. 야저 야, 봐봐. 형 이거 맥스다 이제. 파의 맥스다. 촥 열리면서 형도 이제 나올게. 빡! 자사가와 이거 시크먼 것들로 흑당 나오라고 니네 같은 시크먼 말고 무슨 검포도가 나와 가지고 말이야. 촥 그렇지. 자, 문이 열립니다. 자, 과연 누가 나오게 될지? 촥 그렇지. 맞네. 브리싱을딱딱 딱 대사가 대사가 흑당 맛이다. 그지 대서또 흑당 맛이네 와. 우리 의리남 흑당 맛 좋습니다. 일단 하나 떴고요. 자, 여차여차 해 가지고 이제 5성 토핑 피감이 잘 붙어 있는 오라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공격이 52.9까지 끌어올렸고요. 바이너나까지 오좀땡겨 왔습니다. 피감 27.2 공속을 9.3까지. 일단 쿨타임이 0으로 맞춰 가지고 0으로 맞춰야 1분 공중 타이밍에 맞아떨어진다. 요 말이잖아. 이렇게까지 한번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덱은 일단 지금 이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최강의 정석덱. 아, 잠깐만. 아 망토까지 해가지고 망토가 흑당하고 그리고 다카오한테 적용되기 그죠? 맞춰줬고 일단 싸우러 가봅시다. 싸우러 좀 가보고 메카니즘 돌아가는 거좀 구경 좀 하고 그다음에 전체 세팅 다 얘기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아, 잠깐. 요번에 이제 에클레어 마일리지 상점이 풀려가지고 5성으로 승급. 드디어 아레나 출격! 아 잠깐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작! 일단은 지금 요 티어에서는 제가 순위를 크게 높, 올려놓지 않아서 너무 쉽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공속 두명 받았어요 지금 그죠? 공속 지금 두명 받았고 이제 흑당마 뒤로 닦아주면서 탁! 화살을촥 쏩니다. 촥! 촥! 실게요. 촥! 촥! 아, 렉이 조금, 아,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어, 자, 오케이. 화살 겨들 가도, 화살 겨드그럼딱 돌아오면서 빡! 때리는 거지. 화살을 막 쏴서 화살 중첩 해놨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화살이, 화살이 사실 검두 개를 붙인 화살이거든, 이게. 촉촉촉 쏘다가 충전 중첩시켜서 나중에 검으로 다시 합치면서 팍! 돌아오면서 퍽! 터지는 거지. 와! 야, 흑담아, 백만 들였는데 백만? 와, 아름다운 수치인데, 이거는? 어, 요득 상당히 괜찮은데요? 음. 와, 메타가 돌고 돌아서 참 재밌네. 자, 다시 들어갑니다. 한번 보자. 메커니즘만 보자. 흑당맛이 뒤로 샥 가가지고 방해 효과 면역방해 들어갔고, 이제 디버프 면역이에요. 이 상태는. 그래서 뭐 기저 같은 거 당해도 기절 안 당한다. 지금 바이오가 이제 막, 야, 그만 싸라고 팍 해도 기절 된다, 안 된다? 기절 안 된다. 와야 이건 흑당마쿠키 제가 맞짱도 도장깨기도 되게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좀 상당히 애가 잘 치네요 <웃음> 거까지 치고 그 다음에 실론나이트 가보겠습니다 실론나이트 형님 내가 좀 무서워 자 낫있다 나 자, 들어갑니다 자 코코아 쓰고있고 촥촥와 활이 진짜 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막 기절해 와 이게 진짜 맥달 씹어먹네 기절에 막 빙결에 다 들어왔는데 자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쏩니다. 이게 미쳤네. 이게 미친 부분이네. 기절에 빙결까지 걸리면 뭔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첩이 쌓인 걸로 돌아오면서 빡! 터트려버리는, 와, 대박인데? 흑당맛은 오성 투자할 만한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그, 아포가토도 오성 찍었거든. 근데 정말 아깝더라고. 내 진짜 아포가토 오성 찍은 거는 크리스탈이 많이 아까웠어요. 근데 흑당맛은 무조건 찍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형님 나옵니다. 실로나이트 형님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길 수 있는가의 관건이거든요. 자, 가봅시다. 제 잠깐만, 쓰다만 좀 볼게. 이제 일단 뒤로 넘어가 방해 효과 면역이고, 지금 화살이 팍 퍼져서 전체한테 딜를 넣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쏘는데 다들 지금 얼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빡! 문제는 우리 클레가 퇴근했고, 성류가 지금, 어, 공증 30%, 공격 증가 30%로 상향 먹은 성류가 딜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빡!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 형님 문제거든요 실론나이트 형님이 화가 나면 이 형님 화나면 진짜 다 뜯백 패... 어?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실론나이트 형님이 먼저 앞에서 빨리 죽게 되면 무적이 이제 이상한 애한테 들어가면서 이거는 뭐 끝난 거잖아 그지? 야, 실론 나이트 형님을 빨리 잡을 수만 있다면. 그지? 왜 실론 나이트 형님은 먼저 죽겠는지. 야, 400만 딜했다. 흑당 400만. 그러니까 모카가 양으로 들이박은 것도 있고 또 봐봐봐. 이게 크다. 흑당맛이 치컷 쏘다가 돌아가서 때릴 때 최대, 때리라고 했잖아.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를 때리다고 있잖아. 최대 체력 비례. 원거리 공격 8초 동안 때리다가 어, 이위의 피해량이 154야. 빠빠빠 8초 하고 그러다가 화살이 이제 표식이 쌓이지. 화살 표식이 중첩이 최대 12개까지 쌓였다가 이 원거리 공격이 끝나고 흑당맛 쿠키가 적이에게 달려들 때이 표식들이 터져요. 표식들빵 터지는데 이때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를 준다. 그렇다는 거는 쿠키 최대 체력 비례 에 38.7% 터지는데 체력이 많은 시로나이트님이 먼저 죽었고 나면 난데없이 뒤에 애들이 무적 버프 이런 거받아볼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아, 여러분 채팅자 아주 정리 잘하네. 샤벳 상어 광범위 탱커 버전이다. 샤벳 상어의 기전이 있는데 샤벳 상어의 기전은 중력을 쓸게 투척. 이럴 때만 일으키는데 얘는 쌍검 들고 탱킹하고 있다가 뒤로 가서 사격형 됐다 다시 돌아오면서 샤의상의 기전까지 일으킨다. 거기다가 상대의 뭐 전체 기절이나 빙결 같은 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 <뭐라> 그냥 약간 사기인데요? 약간 어, 클리어 나올때 같은 느낌 나는데? 1.5배속 으로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쑥쑥쑥. <뭐라> <속, 뭐라> <뭐라> <뺄게요. 우린 뭐라> <죽을게요. 뭐라> 와우. 그게 에 대한 연구가 될 거. 영역! 이름으로 사라져라. 와 그냥 압도적인데 지금 렉이 조금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아, 애플레이어를 나중에 바꿔서 한번 해볼게 애플레이어를 한번 바꿀 때가 됐나 봐 이게 렉이 좀 심하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 여기 또 실로 나이트 있다 요거 마지막 판하고 제가 토핑 세팅한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길록에 들어갑니다 그냥 빠르게 볼게요 어차피 좀렉 걸리는 거 그냥 빠르게 보면서 어, 실로 나이트 형님이 어떻게 되는가만 주의 깊게 한번 봅시다 와, 막, 서로 막, 이펙트들이 막, 너무 엄청나니까, 막. 자, 얼어졌구요. 얼어졌지만, 어. 자, 자, 흑당 막,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1분 타이밍에 돌아오면서, 아! 잠깐만! 어? 야, 봐봐! 봐봐, 방금! 이번에도 모카보다 실로나이트를 먼저 잡았어요. 실온나이트와모카 마지막이 남았거든요 근데 흑장맛이 1분 공중타임이 있고 돌아오면서 빡 때리는데 실로나이트 형님이 먼저 터져보어요 체력 비례데미지가 들어간다 보니까 와 이거는 실로나이트 형님까지 저격시켰는데 흑당맛이 실로나이트까지 저격했어요 이러면 그러면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지금 이 이제 메인덱이 실로나이트의 시대를 약간 밀어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메인덱을 다시 용구덱이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나 <웃음> 왜냐면 실로나이트가 이제 메인덱으로 뜨면서 용구덱 쓸 일이 저도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실로나이트로만 했지 근데 요거 새로운 가위바위, 가위바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보물에서 망토를 쓰다 보니까 공속이 누구한테 떨어져야 되는가를 체크해야 되죠. 공속이 흑당이랑 다크카카오한테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크카카오는 오 아몬드로 해가지고 피감 최대한 챙겨줬고요. 공속이 적어도 2등 안에 들어서 망토를 받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흑당입니다. 흑당은 좀 오라즈로 해줬고요. 공격력을 상당히 잘 챙겨줬죠. 진짜 세게 때리는 딜러인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피감이 잘 있는 최대한 좀 피감 좀잘 챙겨주는 라즈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격 속도는 1위로 맞춰줬습니다. 이거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망토까지 받아서 공격 속도를 최대한 누려줘야 된다. 이번에 이제 버프 먹은 성류입니다성류는오 초콜렛 해줘가지고 풀 타임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초 성류를 맞춰주면 좋겠죠? 3초 성류는 22.3% 이상 맞추면 3초 성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을 또좀 이왕 하면서 피감좀 챙겨준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다음 에클레입니다. 에클레 5초 어, 콜렛 해줬고요. 피감 챙겨줬고, 쿨타임 1 7 1 이상인데, 그죠? 제가 27.5를 맞춰준 상태고요. 요거는 제가 딱히 뭐 3초를 만들려고 더 건드려 준건 아니고, 기존에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타임 맞춰줬고, 피감 좀 챙겨줬고, 자, 마지막 목화는 아몬드로해서 모카가 안 죽고 버텨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 죽고 버틸 수 있게 피감을 최대한 챙겨줬다. 이게 답니다, 모카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이번 한 시즌 메타를 그냥 약간 무지성으로 해도 좋을 만한 메인덱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덱으로 진짜 그냥 큰 생각 안 하고 돌려도 될 정도로 보입니다. <목소리> Rising. You don't have to love me. You don't have to.